네 안녕하세요. 엠디홍입니다 저희 고객께서 인버터가 고장 났다고 AS를 맡겨주셨어요. 음, 에러코드 11번. 11번은 쇼트 에러예요 쇼트. 쇼트가 쇼트 뭔지 아나요? 전기 빠지지. 아 쇼트는 뭐냐면 회로가 짧아졌다는 얘기야. 우리는 보통 그거를 어른들은 합선이라고 해요. 합선. 220V에서 전선이 두 개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아닌데도. 네. 우리는 그걸 NL이라고 불러요. 보통은. 네. 그두 전선이 딱 닿으면 그게 쇼트예요. 합선. 네. 보통 인버터가 쇼트 나는 경우는 기판에서 그 IGBT라는 220V 출력 단자, 어, 트랜지스터 비슷한 게 있어요. 트랜지스터 한 종류죠. 그게 내부에서 망가져가지고 연결돼버리면 쇼트가 나요. 한번. 어디서 쇼트가 났는지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자, 제가 사실 어제 저녁에 뚜껑 열어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뭔가 이상한거 안보이나요? 쇼트라는거는 합선이라고 했죠 어디서 합선이 났나 봅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L이라고 적혀있고 N이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바로 220V 출력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파란 선이랑 빨간 선이랑 합쳐놨어. 이쪽도. 뭔지 아시나요, 이게?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집에 220V 콘센트가 있죠. 콘센트에서 전기를 따가지고 그 전선을 하나로 합친 다음에 꾹꾹 묶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전선을 묶지도 못해 서로 닿는 순간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빠지직 번개가 쳐요. 증발해. 전선이. 그러면서 집에 있는 차단기가 내려갈 거예요. 그게 바로 쇼트입니다. 제가 고객께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연결하셨냐고 했더니그고객께선이두 개의 출력 중에 한 개만 쓴대요 근데 가끔 커피포트 같은 걸 사용할 때2 0 0 0 w 이상 고출력을 쓰잖아요 고출력을 쓸때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전선을 오른쪽으로 합쳤답니다 아, 말은 돼요 근데 합칠 때는 어떻게? 그렇게 고출력을 안전하게 쓰고 싶어 가지고 합칠 때는 NL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지켜줘야 돼요.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저희 제가 궁금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다들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 여직원들 말은 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쳤놨니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2 2 0 v 두 개의 출력선을 합선 시켰을 때 그때 인버터를 켜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 자리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계기판이에요. 뚜껑 닫는 건 부차니까 계기판을 MCU 보드에 장착을 했고요. 에러가 어떻게 뜨는지 에러가 뜰까 폭발할까. 그 다음에 전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켜져 있습니까? 아, 켜져 있군요. 자, 1차 연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것 같아? 이거, 지금 전원 켜져 있거든요. 전선도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시켜버렸어. 지금 전원 켜진 상태고요 꼽자마자 전기가 흐를 거예요. 꼽자마자. 220V 합선이야. 이쪽에서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좀 피해요. 자, 꼽습니다! 자, 21번 에러가 떴습니다. 물떨어안 <웃음> 떨어져도 돼. 나도 조금 떨어져. 터질까봐. <웃음> <털일까> <웃음> 좀 기분 나쁜 소리가 나죠? 징! 네. 그리고 네. 자, 다행히 220V 출력을 합선시켰는데, 인버터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슈트 서킷 에러만 떴어요. 보이시죠? 21번? 아, 이러고 수리를 의뢰하다니. 네, 해줍니다. 예. 이번에는, 이 인버터에서 합선이 일어난 원인,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수리? 수리도 아니죠. 전선을 서로 분리해보고, 다시 켜볼게요. 아까 전동 드라이버가 각이 안나와가지고 드라이버를 바꿨어요. 자 여러분 220V에서 N과 L을 합치면 절대로 안됩니다. 이 상태에서요. L과 N을 분리했습니다. 합선 안되게 조심해. 합선 안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전원을 켜 보겠습니다. 어, 피한다. 안 터진다니까. 사실 처음에 봐 이건 고장 났나, 고장 안 났나 보려고. 야. 정상적으로 220V 출력이 나옵니다. 네, 사실 이 인버터에 쇼트 서킷 그 보호 회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쇼트 서킷 보호 회로가 들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려면 확인방법은 쉬워요. 220V 출력끼리 서로 합선을 시켜. 그랬을 때 인버터가 정상적으로 에러가 뜨면서 꺼지면 그숏트서킷 보호회로, 합선 보호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보호회로가 있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저는 겁나서 테스트를 못해봤어요. 그걸 테스트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겁나잖아. 2 2 0트는 정말 세게 터져요 겁나가지고 알고는 있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저는 테스트를 못해봤어요 근데 저희 용감한 고객님 덕분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오늘 <웃음> 어떻게 L과 N을 한꺼번에 붙여놓고 인버터를 켜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쇼트서킷 보호회로가 작동을 하면서 출력을 차단했습니다 아, 먼저 출력되고 차단하면 그건 말짱 꽝이야. 왜냐? 출력되는 순간 0.01초 만에 이 부분이 빵 하면서 터져요. 콘덴서까지 터질 수가 있어. 근데 다행히 인버터가 켜지는 과정에서 인버터는 쇼트가 났는지 어디선가 합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합니다. 먼저 체크를 했기 때문에 출력이 나가기 전에 에러를 띄우면서 출력을 내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애를 띄우면서 전기는 안 내보냈던 거죠. 이 CO2 서킷 같은 경우는 저런데 유용해요. 여러분 보시면 그 퓨즈 많이 다시죠? 퓨즈는 어느 쪽에 달아야 된다? 만약에 210V를 쓴다면 인버터 쪽에 다는 게 아니라 제품 앞단에다가 그 제품의 출력에 맞춰서 그 제품이 1 0어 전기를 소비한다. 그럼 1 0 2에서 15짜리 만약에 이 지평이 한 5A를 소비한다 그럼 7에서 8짜리 퓨즈를 달아주는 거예요 퓨즈를 달아주면서 퓨즈를 왜 다는지 그냥 달아줘야 된다니까 다는 분들이 많아요 퓨즈를 왜 다는 거냐면 그 전자제품은 모든 전자제품은 쇼트가 날수 있습니다 안에 전선이 까져가지고 붙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PCB 기판에 어디선가 녹아가지고 닿을 수도 있고 제일 흔한 건 아까 얘기했죠. 여기 스위치가 바로 이 트랜지스터들은 스위치예요. 트랜지스터가 망가졌을 때도 그쪽으로 쇼트가 나면서 빡 전기가 합선이 돼요. 합선이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납니다. 바로 빠박 하면서 불꽃이 터지면서 부품이 그냥 증발해버리면 다행이에요. 증발하면 더 이상 전기는 통하지 않아요. 근데 증발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합선이 일어나면 화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합선이 되면 전기 소모량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많아져요. 이 제품이 10A를 쓴다. 근데 쇼트가 일어났어. 그쪽은 저항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쇼트는. 저항이 제로면 전류는 어떻게 돼? I는 R분의 V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저항이 낮아지면 그쪽으로 엄청난 양의 전류가 흘러요. 그럴 때 전원을 탁컷해 주는 게 바로 퓨즈예요. 왜? 전자제품이 고장 났을 때 화재를 막기 위해서 근데 사실 다행스러운 건 저희 적어도 인증제품들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전기 제품들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안에서 내부에서 쇼트가 났을 때 차단시켜줄 수 있는 퓨즈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여러분들 캠핑카 제작할 때 그렇게 제품 앞에 앞에 앞에 다 퓨즈를 달아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건필요하기좀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는 제품 좀 알리바바나 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어떤 전자제품을 샀다 그런 경우에는 퓨즈를 달아주는 게 좋아요. 퓨즈의 목적은 뭐다? 쇼트가 났을 때 차단 그래도 여러분들이 캠핑카를 제작할 땐퓨즈를안 쓰는 것보단 쓰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캠핑카에는 안전장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는 배전반이라는 게 있고요. 배전반에 보면 은 차단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차단 스위치 보면 그렇게 적어놓은 집도 있어요. 안방, 방2, 방3 그래서 그 곳에서 어떤 전기 제품이 고장나서 쇼트가 일어나면 차단 스위치가 내려갑니다. 얘는 허용전류가 어느 정도 이상 흐르면 내려가는 스위치예요 퓨즈랑 거의 비슷하죠. 네, 여러분들 차에는 그런 안전장치는 없잖아요. 일단 퓨즈를 쓰면, 근데 선택인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제품을 샀으면 굳이 안 써도 되고요내장돼 있으니까. 저희 보통 전자제품들 뜯어보면 두 군데 퓨즈가 있더라고요 약간 불안하면 쓰시는게 좋고요 그리고 저기 인버터 이번에 그 용감한 고객 때문에 저희도 실험을 해봤지만 아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쇼트가 났을 때 인버터에서 켜지는 과정에서 먼저 전그 저항을 체크하겠죠 체크를 해가지고 쇼트가 일어난 경우는 인버터를 안켜고 에러를 띄워줍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전 이전까지는 해볼 용기가 안 났어요. 저희 용감한 고객 때문에 실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감사합니다.